헌법에는 노동 3권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상권을 부여한 것이다.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노동상권의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좌우하는 간선차 배차 문제, 터미널 작업 환경 등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청은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화이트질러,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파청업체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정권 없는 것잘 알지 않느냐 원청에 얘기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쟁의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면책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이 예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 파괴 수단으로 손배 가무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잘못하면 소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회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그 가족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어,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꿀 대화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왔고 그렇지만 제대로 통과되지 않다가 이번에 환노위 소위에서 지금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어, 부르고 계신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그 노란봉투법 어, 재정운동본부 네, 맞아요. 소속 윤지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정책 법률팀장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그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이러면 많은 분들이 개략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는, 있는데 도대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노란봉투가 등장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될것 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때문에 음... 사회가 시끄러웠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아, 그거 그렇죠. 네. 조금 더잘 아시겠네요. 음. 관련해서 사실 이제 법원이 이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한테 네. 47억 원의 음.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죠. 네. 그게 2013년도 말에 이제 한 잡지사에서 기사가 났고, 음. 그 기사를 본이 주구가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서 음. 이제 언론사에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파업한 노동자들한테 이런 식의 손해배상,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거는, 음.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음. 우리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 같이 동참을 해달라라고 음. 해서, 사실 노란봉투법 캠페인이 시작됐던 맞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파업한 노동자들의 이제 연어를 따져가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음. 연어를 따져가 보면, 은 이제 거기에 이제 노조법이 음.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조문이 그 정의에 관한 2조, 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3조가 있어서, 음. 이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해보자라는 음. 것에 묶어가지고,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음. 그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효리 씨 아,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셨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지금 뭐 논의가 안 되다가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다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논의해서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노이 소위에서는 일차적으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조항이?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작년부터 해가지고 운동이 되게 커졌는데 네. 좀 계기가 하나 있긴 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어막그 사제 감목을 만들어서 한달 음. 가까이 이제 막그한 평납치한 공간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했고 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음. 노동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음. 그리고 이런 노동조건을 정하는 사실 회사는 전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음. 있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고 음. 그리고 이제 산업도 다양해지면서 음. 사실 예전처럼 음. 고용관계가 그냥 정규직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달게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음. 간접 고용인이 특수 고용인이 플랫폼 플랫폼 노동인이 하면서 굉장히 고용 관계가 다양해지는 음. 거죠 그데 이제 현재 노조법은 이런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사무권을 온전히 보장하지를 못해요 음. 그니까 러 취지는 어~ 약간 근로계약에 국한해 가지고 어~ 사용자 근로계약을 맺은 형식적인 사용자만 마치 단체교섭에 응해야 음, 되는 음, 사용자인 것처럼 재계해서 음, 회사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는 음.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 근로자,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정할 필요가 있겠다. 누가, 누구와 가누 누가 교섭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어, 할 필요가 있겠 예, 형식적으로 예. 따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사용자고 음. 그리고 노동상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노동자다. 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합법화의 범위도 너무 좁은 거죠. 음, 네.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지다 노조법 2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2조에 2조는 사실 모든 법들이다 정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란 누구인가, 사용자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노동쟁이란 무엇인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음, 음. 거기에 보면은 노동쟁이란 그 노동 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주장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음. 이게 뭐뭔 말인지 싶은데 에 건데 이제 단체 협약을 맺을 때그그 음. 그때 막 서로 간에 그 결정을 할때 노동 조건을 결정할 때그 순간에 주장이 불일치하는 것만 지금은 이제 노동쟁의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미 단체협약에 담겼다. 음. 그거는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도 음. 지금은 노동쟁의 포함이 안 되고 음. 더 나가서 쟁의 행위를 음. 파업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2조에 걸려 있는 문제인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업하는 게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네. 어, 정확하게는 네. 대법원이 뭐이 정리해고는 뭐 고도의 경영상, 결단 사항이기 때문에 음. 설사 노동 조건에.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음. 하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어, 고용하는 형태와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누가,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냐. 맞습니다. 이게 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비켓을 음. 들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파업을 할수 있는 요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딱 근로 조건을 정할 당시에 의견 불합치에 대해서만 쟁의를 할수 있다. 이미 이제 결정돼서 담긴 내용을 불이행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쟁의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건또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정해야 되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2조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예. 그 3조도 이제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 네. 그 원래 기본적으로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무기예요. 근데 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한건 아니고요. 잠깐 음. 이걸 한번. 헌법에 보면은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이제 두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 조건을 법률로 강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음. 이두 번째가 이거죠. 노동 3권. 그래서 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음. 가진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노동삼권인 거죠. 근데 이 노동삼권의 도대체 왜 발생을 했고, 왜 헌법에 담겼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삼권을 보장을 해서 근로자가 이 노동삼권, 특히 단체 행동, 파업이죠, 쟁행위 이런 걸 무기로 해서 사용자에 맞서서 싸우고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쟁행위는 위협적인 거고 어, 사용자를 압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온전히 보장을 하려면 그 손해가 발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음. 거죠. 그러니까 쟁의행위의 본질이 집단적인 노무 제공의 거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쟁의행위의 본질이 부정이다 하면서 모든 쟁의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손해 발생 부분도 사실상 헌법에 의해서 용인이 된 거라고 보는 게 맞, 맞는 맞습니다. 거죠. 맞 예.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노조법에서 3조가 어뭐쟁행의 음. 단체협약, 어뭐 단체교섭과 어, 단체 관련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묻지 못한다라고 음. 정하고 있는. 정하고 거고요. 있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법에 의한. 이법에 의한. 예. 근데 그이법에 의한이 굉장히 지금 이제 협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을 회사가 율반을 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파업을 해도 그게 다 이법에 의한 뭐 불법적인 음. 것이기 때문에 이법에 의한 쟁의가 아니게 되는 거고 음.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한테 지금 회사가 470억 원을 사내배상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와 무관한 회사를 상대로 음. 어, 파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 파업이다라고 회사가 지금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주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게 범위를 워낙 좁혀버리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음.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고용되 있는 회사를 상대로 이제 쟁의행위든 아니면 교섭을 하자고 할 텐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있고 그 밑에 또 하청, 하청, 하청이 있고 사실상 하청 기업들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변경을 해줄 능력이 어,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 원청이 다 결정을 하는 건데 아무리 하청 기업 사장한테 좀 해봐라 그래도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밖에 네. 못들어온 네.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본청을 상대로 야 우리 문제 좀 해결해줘 그러면 노조법에서 정한 이 법에 의한 파업 상대방이 아닌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네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면책범위, 면책이 되지 않고, 넌다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네, 거죠? 네, 그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은 다 불법 딱지를 붙이고, 이제 막 손해배상 청구를 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어, SS 기업에서 나온 노조 대응 전략 문건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뭐 노조가, 합을 한다. 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단 불법행위라고 봐라.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고액의 손해배상. 그죠고에 네. 470억. 그 정도.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라. 예. 네. 활동을 차단해라. 그죠 노조 활동을 차단해라. 식물노조로 만들어라. 그래서 노조회사는 유도해라. 이게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컨설팅 내부 문건이거든요. 전략 문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고소 고발 제기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음. 이 창조 컨설팅이라고서 해 되게 유명한 그죠. 인사 노무 담당하던 컨설팅 회사가 만든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도 되게 이제 위화감을 느끼는 거죠. 불안해질 것이고 그러면 노조가 이제 와야 될 것이다. 유성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기업 노조를 세우면서. 근데 말하는 기존의 이제 민주 노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라는 게 사실 컨설팅 자료에 또 나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가 워낙 난발되어 있고 이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서 이걸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을 하니까요. 음.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괴롭힘 소송 방지법이라는 법을 아, 따로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노조법을 안 통하고도 이 이런 자, 손해를 저, 배상받기 위한 그렇죠, 게 아니라 괴롭히기 그렇죠. 위한 목적의 소송은 바로 각하를 시켜버림으로써 이런 걸 못하게 네, 하는 네. 법을 좀발의했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네. 이제 알아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이제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거액을 걸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이 노조를 탈퇴하면 아. 그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해줘. 그래서, 워, 그래서 상, 상대방이 되는 노동, 노동자분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노조도 급격히 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어떤가요? 어, 개정된 거요. 일단 예. 운동본부에서, 음. 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음. 그 이제 첫 번째는, 근로자 정의에 대해서 음. 그냥 일단 노조에 가입을 하거나 노조를 만들면 그 순간 그냥 곧바로 노동자로 인정을 하자라는 아니었고요. 참고로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특보 노동자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도 법원 해석상으로는 다 노동자로 인정돼요. 그렇죠? 이 네.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냥 뭐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을 가지고 노조법상 근로자를 따지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면 뭐 방송 연기자들 또 지금 노조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네. 근로자 개념 자체를 건드리지 말고 다만 이게 자꾸 소송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니까 회사가. 법원에서 확인해줘야만 있고. 되도록 자꾸 되니까. 맞아요. 아예 법의 규정을 해서 그렇게 소송 갈 필요 없도록 하자. 왜냐하자 네. 왜냐면 이제 학습지 교사,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조들도 노동자들도 노조 만들고 법원에서 판결로 인정받기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맞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음.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원청. 진짜 사장. 그래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을 하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고 보자라는 음. 것이었고 협상의 상대방으로 보자는 거죠. 맞아요. 네. 더 나아가서 뭐 쟁의행위 상대방. 쟁의행위 네. 상대방. 그리고 이제 노동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그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목적이 좁혀져 있는데 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파업이 음. 가능하도록 하자. 네. 그래서 바꾸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2조 말고 3조에서는 어쨌든 헌법에 의한 파업이다 이 파업들은 헌법에 의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자 라는 음. 내용부터 해가지고 괴롭힌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자 음. 그 다음에 사실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몰라도 개인에게는, 조합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자. 음. 뭐 이런 이제 막몇 가지. 그리고 지금 뭐부진정 음. 면대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에코 음. 데 470억 원이면 각각의 이제 470억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각자 잘못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안을 내놨죠. 음. 이번에 이제 개정된 안은 어그 중에 일부는 좀 반영이 된것같고요 정확하게는 뭐 운동본부안을 반영하냐 마냐 라기보다는 일단 음. 운동본부안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음. 일단 개정된 안은 음. 어,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음. 지위에 있는 자도 어, 이제 사용자로 본다라는 주문이 음. 반영니다 그게 됐죠. 실제로 최근에 대법원 판례 경향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대법원에서 사실 2010년도부터 나왔던 판결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CJ 대한 통운 판결 관련해서도 네. 법원이 결국에는 그 논리로 CJ 대한 통운이 실제로는 이제 하청, 그 집배 기사들의 어, 노조법상 사용자다라고 판단하긴 을 했었죠. 음, 네. 그런 게 반영이 됐고요. 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쟁행의 목적도 넓어졌어요. 음. 그래서 그 그냥 결정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결정된 것을 집행해라해서 예컨대 단체협약을 회사가 입반을 한다 임금을 체불을 한다 음. 그다음에 뭐 해고를 하고 그리고 정리고를 한다 음. 그래서 이제 뭐 해고자들이 제 복직투쟁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음. 그래서 기존에는 이익 분쟁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권리, 권리 분쟁 가능하게끔 범위는 넓혀졌고요. 음. 어~ 삼조가 좀 아쉬운데요 삼조에서는 음. 어쨌든 부진정 연대 책임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반영이 됐고요 음. 어, 그리고 신용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음. 그 손해배상책임 을 묻지 못하도록 음. 하는 것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네. 신원보증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없어지기도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할때 신원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리는데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해서 또는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는 손해배상도 신원보증인까지 그 책임을 막 아, 하는 맞아요. 식으로 돼서 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했는데 아예 그걸 못 하게 네. 해 버린 거죠. 그죠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아쉬운 점이요. 네. 아쉬운 점 맞습니다. <웃음>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때문에 시작된 운동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간부대 6명한테 470억 원을 음. 청구된 상태인 건데 네. 거기서 시작된 운동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개정안으로 그 470억 원에 개인에게 부과된 손해 배상 청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음. 한다면 해결 안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 과적으로는 어쨌든 개개인이 아니라 노조가 책임지도록. 그래서 음.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고 고등,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개별적인 책임까지 묻는 단계까지 갔지만 네. 그 것조차도 차라리 노조가 좀질수 있도록 그러면,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법리가 확립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무분별하게 개인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고 그런 네. 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은 어쨌든 집단적인 어 행위에 대해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사실 본리적으로 맞는데 음. 이게 이제 반영이 안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소위 목표했던 게좀 약간 아쉽지만 안된거 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좀 미련이 남아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400 7십억 원의 피해 당사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면 너무 좋겠다. 그게 네. 너무 아쉽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조 공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특히 작년에 이제 화물연대에 음. 대해서도 당신들 노조 아니다. 음. 당신들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는 노조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공정위가 나서서 사업자로 보고. 어 맞습니다. 에, 각종 네. 그 시장 교란 행위다라고 하면서 파업이 맞아요.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나 법리적으로는 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권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다라는 걸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정권처럼 막무가내로 나가는 상황에서 음. 이 노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정리할 수만 있으면 음. 이렇게 좀진난한 싸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 정의가 개정되지 않은 것도 좀 음. 아쉽기도 하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추후에 좀 계속 개정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일부라도 좀 반영이 돼서 어, 네. 좀 통과가 돼서 노조 쪽 입장문도 보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출발점은 되는 네, 것 출발점이 같다 뭐 이렇게 되죠. 평가는 하고 있어요 아쉽죠 아쉬, 아쉬운데 일단 이런 출발점이 놓이게 된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서는 또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생각은 들어요 법이 저는 법률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노조법은 살아있는 이 노동자들 현장의 조합원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 이 노동자들이 어쨌든 노동조합을 만들 희망이 생기면 그리고 음. 원청을 상대로 아,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 그게 훨씬 그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은이 노조법은 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쉬움은 있지만 좀 의미를 또 담은 또 아마 변화가 현장에서 꽤 있을 겁니다. 이제 직접 원청하고 네. 교섭도 하고 쟁의도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만 해도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네. 파업의 합법 조건도 좀 늘어나면서 아예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네. 합법적인 파업이 네. 굉장히 아, 많아지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법사위 단계 또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어요 어, 민주당이 좀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고 끝까지 이제 이게 가야 되는데 뭐 보니까 벌써 언론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막 사설도 쓰고 기사도 그렇죠. 쓰더라고요 이 노조법 2, 3조 때문에 나라가 망하, 망하겠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는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떠드는 거잖아요. 거권 행사조차도 대통령이 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바라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음.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모르겠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의 한국 노총의 근무, 그러니까 한국 노총에서 일을 할 때에는 노동 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이 너무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음. 생계가 파탄된다 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입으로 두말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서 음. 오히려 지금 이뭐 노조법이 통과되면 은뭐 음. 불법 파업을 조장을 하고 막,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입으로 두말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정규직들은 정말 노동삼권이 그림의 떡이에요 음. 그러면 고용노동부라면 이 그림에 떠낀 노동상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려 드나 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산자부 장관도 그, 이제, 막, 그, 철강산업, 현대제철, 이런 데들, 막, 기업들, 대표들 만나가지고, 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뭐, 때려잡, 때려잡아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글로벌 선진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 글로벌 선진 노사관계가노조부위상조가 개정되는 겁니 아,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국제기구나, 뭐, 심지어, 뭐, OECD 막, 이런 데서도, 음. 우리나라는 노사관계가 너무, 평양돼 있다. 너무 기업 측에 기울어져 있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특히 노동상권은 보장이 안 된다고 라 하고 있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꼭 미흡하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장관들이 나서서 그리고 대통령마저 나서서 노조는 나쁜 것, 파업은 불법 뭐 이런 식의 이제 선동을 한다라는 거죠. 음. 그냥 국민들이 못 살게 바라고, 그냥 뭐 망하게 바라나라고 네. 아, 아.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손쉬운 처방 그러니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아. 아, 철학이 없는 거예요. 손쉬운 네. 방법, 노동 시간 늘리고, 네. 그죠? 아, 네. 파업 못하게 하고, 네. 기업 규제 풀고, 금융 지원해줘가지고 단기 성과 내고.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지금 꼬여온 게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아, 구조거든요. 그쵸, 산업 구조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라도 고도적, 고도의 하이로드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사관계도 다른 식으로 재편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뭐, 잘 봐주면 이명박, 더 그냥 좀 심하게 보면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 네. 네,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철학이 네.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저희들이 참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쭉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본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음. 근데 그걸 그냥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라기 보다는 음. 그냥 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람들한테 좀더 많이 알려야겠죠. 네, 근데 그러세요?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보도 나왔던 거 이거 아니에요? 70%? 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국민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인식조사를 음. 했었는데, 이 진짜 사장을 불러내서 그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셈이죠 음. 그리고 그 전에 직장인 조사했을 때는 훨씬 높아요 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현재는 너무 원청이 이익만 노리고 갑질을 음. 한다 음. 이걸 저지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막 호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노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기지만 대다수의 지금 현실에서 이 비정규직들이 특히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이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지금 구조가 노동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구조고, 기업들이 너무 이익만 얻고, 그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인식들을 하는 게 보편적인 정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이 음. 알리고 같이 싸우자라고 좀 밀고 나가고 싶습니다. 음. 예전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사실 우리나라 진위계수가 계속 상승하고,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또 기업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점차 하락하는 국면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 그때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값싼 노동력의 하청, 재하청, 아웃소싱 이런 구조를 쓰고 공장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또 중국 같은 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외연적 성장,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아주 첨단적인 산업 분야를 갖고 있다. 사실 반도체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그렇게 성장해왔던 방식이 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네. 반성적 고려가 지 네. 많이 네. 되고 네.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구 유럽도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제 변화들을 네. 일고 왔는데,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오히려 그런데 그런 데에도 상당히 어, 저는 예, 맞아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노사 분규? 뭐 이렇게 노사 간에 이제 막 분쟁이 발생하는 싸우는 데들 보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기,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교섭에 응하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이렇게 막 교섭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섭을 요구해요. 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1년이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 세월이 음. 그런데도 이제 일단 회사에서는 그냥 배째라로 음. 버티고 난 몰라 하청 기업 그 사장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어, 하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렇게 파업이라는 또는 쟁의이로결고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소송으로 물고 늘어가는 게 회사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오히려 그전 단계 파업 가기 전 단계 협 쌍 단계가 훨씬 더 활성화 될 거예요. 단체협상 단계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서로 협의가 음. 더 활성화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바쁘신데 그 노조법 2, 3조 관련된 개정의 역사, 의미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환노의 소위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도 얘기해 주셨고, 이후 이제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참 어, 많은 우여곡절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에, 장담했던 거, 관계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것 네. 수 마칠게요. <웃음>